사사오 언노년 어, 친서간니 두산광 어, 음전도오비로구나 전체현은는데군은 자도 없고 피운 자로구나 노년에 친서가라 죽기 싫은 늙음하게 사 죽을 날이 가까워진 늙음하게 사 겨우 서가모니를 친하게 되었다 불교를 믿게 되었다 두상광음이 전두비로구나 그런데 머리 위에 광음은 시간은 머리를 굴려 날아가는구나. 늙음악에서 겨우 불법을 믿고 참선을 하려고 마음을 냈는데, 그렇게도 시월은 빨리빨리 지내가는구나.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눕고 싶고, 어지럽고, 어째서 좀더 젊었을 때, 붙어서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가. 일년 불생 전체 현이요, 육군 자동 피운 자라 한 생각 일어나지 아니하면, 한 생각 일어나지 아니하면, 한 생각을 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육군이 자동하여 하면 피운 자로다. 육군 안입이 설신이, 눈으로 통해서 무엇을 보거나, 귀를 통해서 무엇을 듣거나, 코, 입, 몸, 생각, 이런 육군이 딱 움직이면 벌써 구름, 구름, 구름 한 점이 일어나가지고 해와 달을 가리워가지고 세상을 어둡게 한 것처럼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는 전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한 생각 일으키면 은 그것이 구름에 가려지듯 리 어두워지는구나. 오늘은 경신년 정월 초와 어련날 신수기도 회양일입니다. 금방 이조실스님 임자년 임자년 정월 초여드레날 설하신 조시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으신 바와 같이 부안 내소사에 있는 내소사 주지를 여러해 지내신 서호스님의 내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서해, 서호스님의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었던가? 간탐심. 간탐심을 내면 그 죄로 지옥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간탐은, 간탐심을 내가지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파제 간탐.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흩어서 보시를 한다든지 시주를 한다든지 보시는 공부하는 스님네나 돈이 없어 밥이 없어서 굶고 춥고 배고픈 그런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든지 또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준다든지 이게 보다 자기의 재산을 흩어서 죄를 없애는 길 그러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파제간탐을 하면 그러한 죄를 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참선을 하면 설사 옳은 참선이 아니라도 참선을 하면 그 무서운 지옥의 지옥고들 가명을 받을 수가 있고 참으로 참선을 하되 옳게 하면 완전히 지옥으로부터 해탈을 할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서호스님의 설화를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기를 선방 앞에다 신발만 잠깐 벗어놔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미어른다 한 말이 이 선방에 전해 내려오고 어, 경상북도 팔공산에 있는 파괴사 성전에 네. 최, 최성팔이라고 는 중음신이 천당에서 통수를 훔쳐다가, 훔쳐가지고 와서 불다가, 천당에서 그 최성파리를 잡으러 내려왔는데, 최성파리가 그 파괴사 성전 선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전부 고백하고, 나를 잠깐만 이 참선하신 스님의 방석 밑에 숨게 해주면 자기가 잡혀가는 것을 면하겠다고 사정을 해서 그러라고 방석을 떠들어 주었는데 천당에서 최성파리를 찾으러 와가지고 사방을 찾았지만 종래 찾지를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최성파리가 다시 나와가지고 어... 자기가 머지않아 저 만주 땅, 아무 성씨 집으로 태어난 데 이제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소상한 사로가 있습니다만, 이 선빵이라 하는 것은 잡귀, 잡귀가 어리되지를 못한다. 또는 저승에서 온 귀신도 천상에서 잡으러 온. 그런 신들도 선빵은 함부로 침범을 못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참선을 하면 설사 잘못하더라도 겉으로 흉내만 내더라도 그러한 공덕이 있느냐, 공덕이 있느냐. 그것은 공연이 참선의 위대성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참선이라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진여 불성, 참나를 깨닫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보다도 이보다 더 소중하고 고귀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법계가 넓고 크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성, 우리의 마음자리에 비교하면 이 우주가 우주는 좁쌀할 만한 것에 지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자리는 이 허공만큼 큰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주가 더 크고 우리의 몸뚱이,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마음자리는 참으로 좁쌀할만한 그런 존재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그리고 절대적인 참나 바로 그것이 우주의 근본이요. 우주의 진리요. 그것, 그것으로부터 이 우주는 다 벌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우주의 뿌리가 바로 우리 낱낱이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혀를 통해서 맛보고, 몸을 통해서 춥고 더욱고 한 것을 감각하고, 뜻을 통해서 슬프다,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놈이, 그놈을, 그놈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인 참 나를 찾는 공부야말로, 이세상의 어떠한 사업에다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위대하기 때문에, 참선하는 흉내만 내도, 지옥의 고을 가명을 받고, 참선는 사람은 염나대왕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 과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선한다고 앉아서 배경 참선을 하기 위해서 백양사 운문함에 간그 서호스님은 참으로 참선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소사 주지를 하면서 논 300석 지기를 사놓고 그리고 그 300석에서 나오는 도주를 받아가지고 해마다 논을 사는데 자기가 그걸 먹고 있으면 1년에 쌀 한두 가방에는 없어지고 또 자기 시봉도 매여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톨이라도 덜 먹기 위해서 선방에 가면 밥을 매여주고 공부를 하도록 외호를 해 주니까 양석 자기 양석에 끼기 위해서 선방을 가서 일단 선방에 갔으면 참선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지옥에를 아니 가고도 될 텐데 가서 앉아서 죽비를 치면 딱눈 감고 앉아서 금년에 어느 땅에서는 몇 가마니가 나오고 어느 땅에서는 몇 가마니가 나오고 그래서 그 놈을 합하면 몇가마인데 눈을 맴마지기를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얼마가 해가지고 1년 이태 앞으로 10년 20년 한오고 그것을 눈을 감고서 속으로 암산을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내간 줄 모르게 시간을 지내다가 그, 그 철에 결국은 죽어가지고 어, 지옥에를 지옥의 구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용화사도 상사 4 0명의 보살님네들이 참선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가운데는 혹 죽비를 치고 앉아서 내가 돈을 누구에게 암 만을 주었는데 산부 이자를 받으면 얼마가 되겠다. 그놈을 모아가지고 얼마가 되면 그놈 가지고 딸을 얼마 주고 아들을 얼마 주고 이런 계산을 하고 계신 할머니가 혹 계실런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서호스님처럼 잠깐 지역구 구경만 하고 가명을 받아가지고 나오기, 나오,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지옥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기왕 참선을 하실 바에는 첫째 나도 나이안 많고 적건 남자건 여자건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기어코 참 나를 깨달을 수가 있다. 나에게도 부처님과 조금도 차별이 없는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참선은 시간 오랜 시간을 걸려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기만 하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기원성을 할 수가 있는 비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할수 있다고 하는 신념. 신념을 첫째 가지고. 둘째는 분신 어째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보사님과 역대 선지식들은 진즉 나를 깨달라 가지고 견성을 해서 중생을 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 하느라고 무량겁을 생사윤회를 하면서 금생에 이르도록 나를 깨닫지를 못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분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심 없이는 아무리 겨울마다 여름마다 선방에 앉아서 시간을 잘 맞춘다 하더라도 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념, 둘째는 분심.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기와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학문이고 신념과 용기가 없이는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해서 공부에 진취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화두에 대한 의심,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고 화두에 대한 철저한 의심, 대의지하에 필요되어라 큰 의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 의심이 빈약을 하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그마한 소견에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신심과 대신심과 대분심과 화두에 대한 대의정, 대의심이 이세 가지가 구족할 때에 우리의 돈은 경각간에 성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수님께서는 자경법, 자경이라는 것은 신라시대의 야원스님, 원효스님의 제자이신 야원스님이 3일 만에 원효스님의 제자가 된뒤 3일 만에 확절 대오를 한, 어, 그러한 대도인입니다. 그 도인이 깨닫고서, 어, 후래 중생들을 위해서, 어, 각기 자기에게 경, 깨우치는, 일깨운, 자기를 일깨워서 발심을 해가지고 도를 닦도록 하기 위, 위한 법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7일 기도의 회향일로서 여기에 모이신 사부대중은 각기 어떠한 큰 소원과 또 작은 소원, 먼 소원과 가까운 소원들이 각기 있었을 줄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아주 효심이 지극해서 그 노모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노모가 병환이 났습니다. 그 노모 병환을 낳기 위해서 천하의 명인을 다 모아가지고 치료를 했고 좋다는 약은 아무리 비싼 약도 불구하고 만금을 주어서 약을 구해가지고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문 학자들을 수백 명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 바라문 학자들에게 자기 어머니의 병을 어떻게 하면 나을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은 대학자들이니까 반드시 우리 어머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실테니 그걸 좀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바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멍하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더니 지금 하늘에 별들이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혼잡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음양의 질서가 아, 흐트러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왕의 모친이 병환이난 것이니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되 동물 코끼리와 소와 말과 양, 돼지 등 백마리를 잡아서 희생으로 바치고 거기에다가 아주 잘생긴 몸에 흠 하나 없는 소년을 갖다가 생으로, 그 희생으로 바쳐서 하늘나라에 제사를 지내면, 어, 병환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되 성 밖에 넓은 터에다가 재단을 차리고 직접 왕이 그 왕의 어머니를 대비마마를 모시고 나와서 꿇고 앉아서 제사를 올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믿고서 그러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부처님께서 가만히 관을 해보시니까 그냥 두었다가는 백마리의 그산 짐승과 아까운 소년 하나가 불에 타서 죽을 것을 염려하시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죄를 지내려고 하는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아 가셔서 법문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무릇 곡식을 얻으려면 땅을 갈고 씨를 심어서 잘가어야만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장수 수명장수를 하려면 마음을 자비심을 가지고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죽은 목숨을 살려주고 다른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약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자비심을 갖는 것이 자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최선의 길이니라. 그리고 부귀를 얻으려면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희사를 해야만 부귀를 누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면 은 학문을 열심히 닦아야 지혜가 얻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 지혜는 세속적인 어, 지혜도 들어가고 참으로 탐진치 삼독에, 삼독을 삼독 벗어나서 진리의 지혜를 얻으려면 물론 마음을 비워서 참나를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은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곡식과 장수와 부귀와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하셨습니다. 세상의 부자로 산 부귀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음식과 옷을 주워도 먹지를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자로 고귀하게 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그 이, 그런 음식을 주워도 잘 먹지를 않는 법이 원을 하물며 하늘나라의 천신들은. 천신들이 천신들은 그 집은 실버로 장엄이 된 궁전에서 살고 입는 옷은 무겁지도 않고 아주 가볍고 따뜻하고 선을 하고 온 그러한 옷을 입으며 음식은 감로의 음식으로서 얼마든지 먹고만 싶으면 이미 배가 불러져 있을 만큼 그렇게 제절로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이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 인간 세상에 소나 돼지나 말, 면소, 그러한 추악한 추한 그런 고기를 먹으며 또 사람을 갖다가 바친다고 해서 하늘 나라의 그 신들이 그런 것을 먹기 위해서 이 재단에 올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법문을. 습니다그 법문을 듣고 그 왕도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고 또 거기에 모였던 바라문들 수백 명의 바라문들도 자기들이 그러한 진리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말을 국광에게 일러가지고 큰 죄를 지을 뻔한 것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국왕의 어머니는 그 법문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음과 동시에 백약이 무효했던 병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업, 죄업을 참여를 우선해서 해야 한다고 한 것을 이 기도 입제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여를 하고 그리고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 십선을 닦는 것이 소원을 성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어떠한 절대자에게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나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기구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만 은 기도는 마치 산에서 산골짜기에서 고함을 치면 큰 고함을 치면 큰 메아리가 울려오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소리가 울려 나온 것과 같이 그 사람의 정성이 얼마만큼 철저했느냐 기도하는 방법이 얼마만큼 다르냐 얼마만큼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원의 성취 여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충청남도 어, 금산, 옛날에는 전라북도고 지금은 충청남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금산에 가면 보석사라고 하는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그절의 주지스님이 6.25 동란이 나서, 어, 그분은 어, 부인을 데리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만은, 6.25 동란을 맞아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부산에 금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로 피난을 가서 방한 칸을 얻어 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같이 예, 거기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탓으로 객지에 가서 어, 날씨는 춥고 어, 먹는 것은 괜찮고 도저히 그 고생이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자 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웠던지 이 중풍병이 일어나가지고 반신을 쓰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에서 대소변을 받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핵방으로 <놀람> 어, 어, 서둘러서 좋은 약은 다 구해다가 이 봉양을 하고 좋은 의원이 있다고 면 모셔다가 심도 놓고 뜸도 뜨고 약도 쓰고 했지만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사 그주지심임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나을까 하고 희망을 가지고 침도 맞고 약도 쓰고 팩방으로 다 해봤지만 아무리 해봤자 틀어끈 만큼도 효험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병 나을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가 하루 더 살면 하루 남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나만 더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밥도 굶고 죽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아주 죽기로 결심을 하고서 계속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해서 울라야 몸이 아파서 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불을 말아가지고 벽에다 세워놓고 그 이불에다 등을 대고 어, 다리를 뻗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아주 한시라도 빨리 죽기를 원을 세우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비몽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30년 전에 돌아가신 은사스님이 또 찾아와서 어, 내가 지나다가 네가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다 길래 그래 잠깐 들렸다. 어, 네 입은 옷이 샌찮구나. 이 옷을 입어라. 하면서 어, 조그만한 어, 보따리를 주어서 그걸 끌러서 보니까 아주 얄팍한 어, 얇은 그런 내복이었습니다. 스님, 지금 아직 어,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얇은 것을 입고 어떻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 괜찮다. 보기와는 달라서 이걸 입으면 가볍고 뜨시고 좋다. 그리고 네가 아프다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어디 진맥을 좀 해보자. 그러면서 팔목도 만져보고 어, 이 왼쪽 소팔, 왼쪽 다리 아픈 지를 고로고로 이 만, 문지르고 주무르고 어, 고로고로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잘 있거라 그리고 병치료 잘해라 그리고서 어, 그렇게 그 다리 속이 뼈속에 아프고 절리고 했던 것이 그 스님이 이렇게 만지는데 어찌 기분이 시원한 것 같아서 자기도 그 아픈 다리를 주물르면서 이렇게 다리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이렇게 드니까 깜박할 사이에 스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있어서 참 이상하다. 그 스님한테 받은 옷은 어간곳이없고 어 스님도 간곳고 그러고 만지고 하면서 있는데 자기 그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나가서 들어오면서 어디서 돌파리 같이 생긴 의원 영감님을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이 중풍병 고치는데 아주 공이 있으신 의원이라고 아주 어렵게 찾아서 이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 좀 침을 좀 맞읍시다. 나는 침안 맞는다고. 침안 맞을 테니까 아주 그분을 보내라고. 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만 맞아보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인자, 어, 내가 30년 전에 돌아가신 스님이 와서 흰 옷을 주고 간 것이, 하매도, 나가 인자 오늘 죽거나, 올해 살아도 수삼일 이내에 내가 주, 죽을 것이로구나. 내가 죽을 꿈을 그렇게 꾸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기왕 죽는 몸에, 죽는 짐에 저렇게 그 마누라가 저렇게 이그 서리가 부엌에 내린 새벽 길에 나가서 의원을 저렇게 모시고 온 그것이 참 고마워서 어그 사람 가슴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소원으로 침을 막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그러면 침을 놓으시라고. 그래서 그 의원이 여기저기 몸에다가 수십 대의 침을 놨습니다. 놓고서 어디 팔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침을 맞고 약을 먹고 있던 낫지 않는 팔이 들어지겠습니까? 안 들어집니다. 아니 그래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의사가 그 노장님 팔을 쑥 들어 올렸습니다. 뜻밖에도 팔이 들어 올려지고 다리도 한번 들어보라고. 다리도 딱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이 그것 보라고 내 침이 보통 침이 아닌데 그렇게 팔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움직여지는데 왜안 들어진다고 하냐고 아주 그 의원이 자기그 침이 그렇게 영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장님은 네가 침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꿈에 그 스님이 와서 주물러 주어서, 근데 그래서 나은 것이지, 니가 가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자기 침 때문에 나은 줄 알고, 야단이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인사로 참 고맙다고, 어 덕분에 이렇게 몸이 많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그 노장님 병이 완쾌하게 나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부산의 피난살이를 어느 정도 끝내고서 서울의 네. 삼각산에 그 금서암이라고 절을 짓고 십여 년간을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면서 이미 내 몸은 어, 1여년 전에 6.25 때 이미 죽은 몸인데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 몸띠이는 어. 내 몸이 아니라 오직 이 불법을 펴기 위해서 일생을 마치야 할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80여 세를 일기로 돌아가실 때까지 신도 교화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로서 어째서 그러면. 이 중풍, 세상의 중풍을 염불해갖고 중풍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안 믿어지실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정말 올바르게,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그러한 중풍병 뿐만 아니라, 문둥병과 같은 그런 병도 낳은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사 주지신님은 어째서 어떻게 했가대 병석에 앉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무서운 중병병이 병이 나왔느냐.